차차하고 루프에 있는 물기를 제거할 때 손이 닿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장점도 존재하는구나 싶네요 그 외에 어린아이가 탑승할 경우 승차하기 편한 장점과 더불어 익스테리어 업그레이드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순정 사이드 스텝입니다 알루미늄 브라켓이 탑승자의 무게를 견디게 되며 그 위를 커버가 덮는 형태입니다 보통 사이드 스텝은 약 200kg 이상의 무게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장착에 필요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 커버를 비롯해 사이드 실을 제거합니다 고정핀이 많아 힘이 꽤 필요합니다 차체의 아아에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합니다 장착면을 클리닝한 후 흡음 테이프를 부착합니다. 신품 클립을 장착하고요. 알루미늄 브라켓을 장착 후 고정 볼트를 가체결합니다.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. 커버를 장착합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핀까지 장착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스포티한 외관은 물론이고 사이드 스텝이 있어 세차할 때도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승하차 시에도 편리하고요 연목기를 이용한 실내 연막 살균 후 출고합니다.